전국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굉장히 많아요. 아마 동네마다 한 군데씩 있을 거예요. 여기 가면은 여러 가지 그 창업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오늘 제가 가보니까 이런 소책자가 있더라고요. 아, 그 책자죠. 뭐냐면은 2018년도 창업 우수 사례집이에요. 여기 보시면은 뭐 마카롱 집 창업한 사람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식당 창업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. 여기 눈에 확 띄는 게몇 가지가 있더라고요. 일단 첫 번째는 기원인데 현대식 기원이에요 꼭 저희가 그 네이버 카페나 페이스북 그룹 온라인 커뮤니티 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둑 기원을 오프라인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활용해 가지고 네, 약간 현대식 지원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한분 분? 현대식 지원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요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 애완견을 애완견이라고 하면 안되죠. 반려견이라고 해야 되죠. 강아지를 내 가족처럼 맡기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런 분들이 내 옷이랑 강아지 옷이랑 커플로 맞추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반려견 커플티를 전문적으로 제작해 주는 업체. 두번째. 마지막 세번째는 이 식물을 보통 화분에, 화분에다 화분에 키우잖아요. 그게 아니라 약간 요 정도만한 공간에 어떤 여러가지 식물들을 오밀조밀 심어가지고 테라리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카페 아이템이요. 네, 그렇게 세 가지가 기억에 남더라고요. 첫 번째가 현대식 기원. 아마 온라인 SNS랑 연동하고, 뭐 거기서 파독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도 굉장히 재미난 사업 모델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반려견이랑 그 다음에 주인이랑 반려견과 집사라고 해야 되나요그두 분이 커플티. 세 번째가 이 테라리움 키트, 이렇게 세 가지가 지역에 남더라고요. 아마 그 구독자분들 집 근처에도 이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지금 여기 서울 강원 지역본부 클릭해 볼게요. 클릭하면은, 아, 여기 있는 거는 그 지역본부고요.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그 지원센터 말고 조금 작은 공간이 또 따로 있어요. 네. 내가시면은 이런 책자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